굿모닝 굿모닝 오발음 n 겠 Good morning. Good m o r n i 안녕하세요. 네, 네 그럼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박 o 한번 i n g g o o 이 m o 네. 어, 일단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은 저는 네. 지봉이라고 하고요. 네. 지봉이네남매쌍둥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음. 있습니다. 아, 유튜버시군요. 네. 유튜브도 하고 네이버 네. TV도 네, 하고 이거죠.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소장님 코리 네. 그꿀잠 TV를 보게 됐어요. 아, 네. 네. 근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어른도 어른인데 네. 아이들 코골이 대해서 제가 네.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. 제가 이제 쌍둥이를 음.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. 네, 그래서 이제 우리 꾸민당 소장님께 네. 좀 여쭤보려고 아. 네,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네잘 오셨습니다. 네. 아이들 고고리가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. 평생 문제가 될수 있어서 네. 네.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됩니다. 음. 그러면 뭐가 궁금하실까요? 첫 번째 아, 일단은, 제일 궁금한 게첫 번째. 네. 저희 애들이 코골이인지가 네. 궁금해요. 그러니까, 종종 애들이, 그러니까 매일은 아닌데, 네. 종종 코를 르거든요 네. 그리고 그 입으로 숨을 쉬는 네. 경우들이 네. 엉왕 있어요. 네. 근데 저도 비염이 있고, 신랑도 비염이 음. 있어가지고, 네. 저도 입으로 숨 쉬긴 하는데,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영상에서 말씀하실 때는 코골이랑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. 네. 네. 그게 먼저 궁금해서 코구리에 코고리. 네. 대한 정의가 참 애매하죠 네.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코리인지코구리를 네. 어, 사전에서 찾아보면 네. 자면서 코를 보는 것 정말 <웃음> 어이없는 <웃음> <웃음> 뭔 그런 코구리가 뭔데 여러분 네. 자면서 네. 코를 보는 거래는거죠그 그걸 자 질병분류에 들어갈 것이냐 이게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가 질병이냐 네. 참 애매모호하죠 지금 네. 음, 그런거죠 네. 우리 아이가 코를 보는데 코고리가 맞나요? 네. 어. 근데 아, 수면무호흡증은 진단기준이 명확히 있어요 10초 이상 숨을 안쉬는게 1시간당 뭐 5번 이상이면 은수면무호흡증 환자로 진단을 하고 뭐 15번 이상이면 중증이고 뭐 30번 이상이면 은 초중증이고 뭐 이런식의 네. 진단 부분이 있는데 네. 코고리에 대해서는 없어요. 아, 그런데 코골이가 심각하다 문제가 많다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문제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네. 어, 보면 명확하게 누가 구분을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? 네. 음. 음 이거 시원하다 진짜. 이게 넓어진 게 느껴져요. 신기하네. 이게 3천만 원짜리 개발비 들었어요. 3천만 원 개발비가 들었기 때문에 3만 아, 원으로. 네. 어 너무 좋네요. 좋아요.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요